아, 그럼 이걸 물어볼게요. 사실 무슬림에서는 이제 뭐 쿠라에도 나와 있죠. 신, 신을 말씀하셨지만 무슬림들은 어, 아무래도 제 무슬림끼리 결혼하는 게 권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시고 이제 결혼을 결심하셨을 때는 그 말은 이제 이슬람으로도 개종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음. 어떻게 개종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과정이라던가 음, 칼리들을 통해서 많이 음. 종교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사실 네. 3개월까지는 이 사람이 무슬림인지 몰랐어요. 음. 아요말왜 안하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응. 내가 무슬림이라고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거부감도 생길 수도 있고 응. 정부를, 만약에 만나자마자 너 나랑 만나려면 개종해야 돼 이러면은 어, 그러지 말이 안, 안 되잖아 마, 응. 안 만나셨겠죠? 그러죠 원래 점근이라는 게 점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응. 일단 우리의 성격으로 먼저 보여줘야 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무슬림이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면은 아 무슬림이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 응.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만난 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얼마나 서로에 음. 대해서 알고 얼마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겠어요. 어, 그리고 제가 종교에 대해서 안물어볼요 종교에 대한 음.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음, 그, 종교라는 게 종교. 신뢰잖아요 사실. 그, 이 사람이 음. 자발적으로 나는 어떤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음. 상관없는데 그래. 야 너는 종교 모야하라고 물어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나이는 빨리 물어보는데 음. 종교 그리고 가족관계 뭐 이런 것들은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니까 종교에 대해서 안 물어봤고 네. 처음 만나는데 <웃음> 한국 땅거, 역사 얘기하고, 거 얘기하고 <웃음> 재미없잖아. <웃음> 재미없잖아요 <웃음> 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웃음> 네. 어떤 거 좋아하는지, <웃음> 네. 취미가 뭔지 음. 언감할 수 있는 음. 분야를 찾는 거잖아요 공통관심당 뭐, 네. 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말레이시아 어떤 나라인가 네. 말레이시아를 인터넷 찾아 찾아봤는데 종교가 <웃음> 이슬람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슬람... 슬남교면 이 사람도 이슬람 이교사 아니야 이런 생각한 을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혹시 무슨림이냐고 그랬더니 어 맞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약간 <목소리> 사실, 어. 사실 한국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슬람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아, 부정적 정보잖아요. 때였죠.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음. 제가 이 사람의 사람으로서 3개월을 아, 알아왔잖아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슬림인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이 사람 무슬림인 거 알았으면, 음... 저는 카컷 카 아이디도 안 줬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웃음> 어, 잘하셨네. <웃음> 사람이 유이하네 아, 그러냐, 그러냐, 근데 진짜 무서워서. 사람은 되게 좋은데, 음... 어떻게 무슬림이지? 음...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음... 또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그 인터넷에 음... 정보를 찾아보고 했어요. 네. 아무리 찾아도 막 살인이고, IS고, 음... 막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외국 자료. 그러니까 영어로 찾아가지고 좀막 다른 나라 사이트 막 이런 식으로 찾아서 좀 정보를 새롭게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알게 됐는데 제가 근데 그때 사실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했었던 이유가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 저 자신 스스로도 기독교 안에서 이제 그런 티올로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들도 많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저 삶에 관한 나 네. 왜, 나는 왜 살까 네. 이렇게 난 누구, 누구, 어 나는 하고, 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 뭐 그리고 도덕적인 거 음. 윤리적인 거를 누가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 음. 막 이런 것들이 가치관에 제가 혼동이 있었을 때데이 사람 와. 맞는 거예요 근데 만난 지 3개월 됐다고 야나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었어 이럴 수 없잖아요 <웃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인터넷으로 그런 자료를 찾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슬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너네 종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배워?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 근데 사실 종교에 관한 질문하는 게 좀... 실례 실례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되게 실례잖아요 저도 설명하기도 어렵고 음. 저도 그말레이말로 배웠기 때문에 음. 설명이 엄청 어려웠어요 제가 그 외국에서 찾은 자료 같은 거 음. 근데 그게 또 영어잖아요 네. 영어고 이사람 말레어로 공부했고 저는 또 한국 사람이고 아. 그러니까 언어가 막 섞여 있으니까 음, 서로 이제 그런 거 주고받는 것도 좀 어렵고 해가지고 이 사람, 이 사람대로 또 공부하고 저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천천히 천천히 알아가는 편이죠 개동안 여자 무슬림도 소개해줘서 만나기도 했고, 음. 사원에 가보기도 하고, 처음엔 사원에 갈때 되게 무서웠었어요. 종교라는게 사실 음. 성교할 때꼭 만료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힘이 있는 행동으로. 성교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그러죠 아, 음. 왜냐하면 행세으로보여주면은 누구한테 요요보여주세보여주잖아요요보여주아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요보요보요사여주세요보여보요 왜냐면 너무 고부감 생길 수도 있고 물론 그 사람이 진짜 궁금증이 있으면 계속 하긴 하는데 맞아 그래서 다시. 칼리드 전 되게 고마웠던 게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만났을 음. 때 물어봐요 그럼 네. 딱 그것에 대한 만져만 얘기해 줘요 더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음. 더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은 강요라는 거 생길 수도 있어요. 어. 그렇죠? 음. 압박감 그래서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한 오해 생기는 게 너무 강요하는 느낌? 아. 성교를 할때 아. 뭐 이슬람 나는농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대놓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농구는 농구는 농구는 농구는 농구 한국에서는 사실 무슬림 개종한다고 하면 그냥 샤워다 하면 끝이잖아요 네. 그 중간에 공부하는 과정이 음. 개인의 그 욕구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지 음. 그, 꽉 과,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는 특별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있긴 있어도 되게 짧고 뭐 음. 한두 시간 강의 정도 밖에 안 되고 제가 되게 뭐지 순서 없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음. 사실은 종교 스쿨에 막 다닌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언제는 봤는데 어?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왜 자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왜 얘기 안 해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니르가 너는 처음인데 어떻게 다알수 있어 이렇게 배우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막 그 말레이시아 갔을 때뭐 거기 사원 가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 뭐한거 보거나 했을 때제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걸 제가 깨닫고 알게 됐을 때 그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미리 얘기해 줬으면 나도 난감한 일이 없고 내가 실수 안 해도 되는데 왜 미리 안해 얘기 안 해줬어 하니까 오히려 미리 얘기 해주면 너가 힘들었을 거라고. 음. 조금씩 이제 상황에 따라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조금씩 배우잖아요. 세리가 음. 음.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서 해야죠. 영살이랑 음. 마찬가지예요. 무슬림들 입장에서. 음. 그렇죠, 그렇죠. 아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음. 그렇죠. 왜 제일 중요한 것만 먼저 하고 음. 그면 조금씩 알아가면 되잖아요. 굉장히 현명한 방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왜냐면은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비 무슬림 입장에서 아 무슬림들이랑. 비무슬림 만났는데 어쨌든 한 명이 개정을 해서 결혼을 하면은 아뭐 결혼하려고 개정했는데뭐 종교적으로 뭐 알겠어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어떻게 그게 말이 돼 맞아요. 말이 돼 이게 상해 음, 들거든요. 음. 제가 한국 라디오 프로그램에 음. 나간 적이 있어서 제가 나간 게 아니고 클리드가 나갔어요. 음. 근데 저랑 결혼한 거를 어떻게 하다가 음. 얘기를 하게 돼서 저를 갑자기 인터뷰하게 된 거예요. 음. 이제 한국인인데 개정을 했고 뭐 그런 음.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하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질문 하셨어요 결혼하기 위해 개종하신 거냐 뭐 이런 질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엄청 그 질문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좀 무례하니까 근데 제가 어? 좋은 질문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기회다 근데 사실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이슬람교는 결혼하기 위해 개정할 수 있는 경교가 절대 아니다 맞아요. 너무 힘들다 네. <웃음> 너무, 맞아, 너무 힘든 좀 겪어. 네. <웃음> 결혼하기 위해 이렇게 좀 개정해야지 마음 먹기까지가 잘, 쉬운 게 맞아요. 아니라고 사랑으로 개정하는 게 <웃음> 나 아닌 것 같고 <웃음> 어. 일단 어느 정도 음. 이해를 하고 그 자기 스스로 받아들여야만 음. 음, 개정하는 네, 그런 종교잖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완벽히 정제해야 음. 하는 거라서 네, 맞아요. 믿음이 없으면 은 본인이 시선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정말 내가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거를 실행하는 것도 왜냐면 내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 부부의 행복 말씀이잖아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를 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음.